우선, 우선 세포질에서 미토콘드리아 안쪽으로, 자, 이게 미토콘드리아 이중막입니다. 자, 외막. 그 다음, 그, 막과 막, 외막, 내막 사이 공간이 있고요. 내막이 있습니다. 요막이 인지질 이중막으로 다 되어 있어요. 위쪽이 세포질입니다. 세포질에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안으로 자 지방 지방산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때 들어올 때 들어올 때 어떤 형태로 들어오냐 자 바로 아스카니틴이라는 그러니까 카니틴의 도움을 받아서 아스카니틴이 만들어져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방산 산화를 위해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지방산을 수송해 주는, 어떻게 수송이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것이 이 카이틴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온다.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 자, 들어왔습니다. 지방산이 들어왔어. 자, 여기 보세요. 지방산이 지방산 아실코A 형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r c h 2 c h 2무 h 2 끝에 c o o h 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효소코엔자임 A가 결합되어 가지고 SCOA 이런 형태로 지금 지방산 아실코A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왔었어. 이제, 자, 여기 보시면은, C, O, 바로 옆에 탄소를 알파탄소라고 그러고, 그 이웃에 탄소를 베타탄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파, 베타 사이 결합이 절단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은, 아세칠, 코에이 한 분자가, 한 사이클 돌면은, 아세실코에이 한분자 한분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질 때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은 첫번째 아세실코에이 지방산 아세실코에이가 여기에서 산화가 되는데 산화가 되면서 FADH2가 일몰 생성됩니다. 일몰 생성되면서 그 다음 트랜스 지방산이 만들어집니다. 실스 지방산이 베타 산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트랜스 지방산이 만들어지고요. 자, 트랜스 지방산에 이제 수화가 되고 물이 들어가서 결합되어 가지고 L 베타 하이록시 아실 코에이가 되고 이것이 또 산화되면서 NADH NADH 1몰이 만들어지고 이제 베타 키화실코에이가 되면서 아세칠코에이가 한 분자 떨어져 나가면서 탄소 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개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베타 산화한 바퀴 한 사이클 돌면 은 FADH2 1몰 NADH 1몰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아세칠코에이 1몰 그러면서 탄소수 둘, 둘, 둘, 둘, 둘 계속 줄어들겠죠. 자, 줄어들어서 최종적으로는 남는 것은 끝에 가서 아세칠코에 한 분자가 나와요. 그러면은 예로서, 자, 지방산이 예를 들어서 자, 지방산, 에이. 예를, 자, 이 지금 탄소수 몇개 짜리입니까? 어때요? 16, 17, 18. 그러니까 탄소수 18개 짜리. 자, 스테아르산입니다. 스테아르산을 예를 든다면, 스테아르산이 지방산, 베타산을 몇번 돌고 나면, 몇번 돌까? 탄소 수1여덟 개입니다. 나누기 이하면 아세틸코에이 는아웃 분자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여기 아세틸코에이 아웃 분자. 그다음 베타산은 몇 번? 구 마이너스 일, 여덟 번 베타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끝에 남는 두 개는 베타사아안 돌고 그냥 남잖아 자 18개 베타사나 한번 돌면두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16 14쭉 와서 끝에 와서 넷베타사아돌면끝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아홉 분자 아세칠코에이와 여덟 분자 FADH2, 여덟 분자 NADH 만들어냅니다. 베타산화에 이 과정, 식을 쓰면 이렇게 써집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베타산화 몇번 일어나느냐, 아세칠코에이 몇 분자 얻어지느냐, 그것만 계산이 되고요. 되면은 에너지 계산은 다 저절로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지방산에 포화 지방산일 경우에는 이렇고, 불포화 지방산일 경우에는, 불포화 지방산, 이중결합을 가지는 불포화 지방산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앞쪽에 우리가 가는 뭡니까? 만약에 이중결합을 가지는 불포화 지방산이 존재한다면, 불포화기 이중결합 하나 가지고 있다면 여기 첫 번째 단계에 이 산화 FADH2가 생성이 안됩니다. 됩니다. 벌써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FADH2가 이중결합 가졌은 만큼 줄어듭니다 그럼 마이너스 시켜주면 여러분들의 큰 에러점 없이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세아르 산의 경우 이겁니다. 앞에 보이는 자, 이 자료, 이 자료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자기가 설명이 가능하냐? 자, 설명 가능하지 않으면은요, 지방산에 무슨 산화화성 대해서 나오면 문제 맞추는 거는 거의 뭐 틀린, 틀릴 확률이 거의 뭐, 뭐 8, 9, 0입니다 아시겠어요? 원형, 원형 부분 아니에요. 자, 자, 예로 다시 들게요 자, 스테아르산, 탄소 18개, 이중결합, 없다그럼 그러니까 포화지방산일 때이 스테아르산이 산화될 때 a t p 얼마 만들어지느냐? 자 모든 지방산이 처음 산화될 때요. 활성화 단계에 ATP가요, ATP가 AMP로 인산기 두 개가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2-EATP, -E 그러니까 ATP 두 분자가 소비됐습니다. 자, 소비되고, 이제 생성되는 것이 밑에 이렇게 생성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 자, 봅시다. 베타산화 18 나누 2 하면 분데 베타산화는 8회 진행됩니다. 8회 진행될 때에 FADH2 1몰, NADH2 1몰, 아세틸 CoA 9몰 생성되는 거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거예요. 1몰 1몰인데 8번 베타산화를 거쳤잖아. 이해됐죠? 그 다음 아세치코의 아홉 분자가 어디로? T-C 사이클에 들어가서 이제 FADH2 1몰과 NADH2 3몰 GTP 1몰이 생성되니까 여기에 곱하기 9해서 총 에너지 120, 120몰 ATP가 구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스테아드 산이 아니고, 이중결합 가지고 있는 다른 물질들이다면 이중결합 하나, 뭐, 둘, 그만큼, 그 이중결합 개수만큼 FADH2 줄이면 됩니다. 자, 이 계산 문제가 여러분 스스로 머릿속에 좀 그려져야 되겠어요. 자, 이게 안 그려지면은, 상당히 곤란하다 곤란하다 에, 에너지 문제는 이 정도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에 지방산 우리가 대사 산화할때 에너지원으로 캐톤체 만들어서 써야 될 경우가 뭐 있습니다 캐톤체가 캐톤체가 뭐냐?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기아 당뇨병을 가졌을 때, 기아 당뇨병. 자, 지방산 산화가 되는데, 여기에서 지방산 산화로, 자, 아세칠 코에이 거쳐서, 아세토 아세칠 코에이, 그 다음, HMG 코에이 거치고, 아세토 아세트산. 자, 만들어져 있는 아세토 아세트산. 니다 그다음 아세톤도 나옵니다. 데 아세톤은 사실은 뭐 어떤 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고 그냥 호흡으로 이렇게 어? 바깥으로 어? 나가요. 그러니까 당뇨병 당뇨병 환자들을 보면은 호흡에 아세톤 냄새가 납니다. 그다음 베타하이록시부치르산 자, 이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아세토아세트산, 베타하이드록시부치르산, 아세톤 이게 지금 케톤체라고 얘기하는 물질들입니다. 자, 그래서 아세토아세트산이 혹은 베타하이드록시부치르산이, 그대 네. 네. 근육이나뇌나 심장이나 신장에 케톤체로 케톤체로 공급되어서 사용될 수 있다. 이게 케톤의 생성과 이용에 대한 내용 정리될 겁니다. 오 책에 보시면 물질 이름만이 아니고 자, 이렇게 이름을 분자 분자 자, 구조식을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세톤. 자 메틸기 두개 있고 CO CO 이중결합 이걸 우리가 케톤이라고 키톤 혹은 케톤이라고 이 이름을 붙는다. 그죠? 그래서 자, 이걸 가졌으니까 자, 이걸 자, c o 이걸 케톤이라고 그래요. 케톤, 케톤. 그다음에 아세토아세트산. 여기도 케톤이 가지고 있잖아. 그죠? c h 3 c o c h 2 c o o 그다음 베타 하이드록시 부치르산. 자, 이런 형태. 이걸 우리가 키폰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질대 사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대사 대사 자, 코레스테롤 1번 문제 나오네 자, 코레스테롤이 전구체인 것은 자, 코레스테롤이 전구체인 것은 답은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성호르몬입니다, 그죠? 자, 코레스테롤, 코레스테롤, 자, 코레스테롤돼 가지고 아, 설명한 거 봅시다. 자, 부신 피질 호르몬인 알도스테론, 안드로겐, 강질코르티코이드 혹은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뭐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에스트라디올 자 이런 것들이 다 코레스테롤로부터 토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프레스테롤이 몸에 나쁜 역할만 하느냐 나쁜 역할만 부각이 만약에 되어 있다면 그건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과량이 뭐 어떻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형태 자 2번 문제 공복시에 일어나는 변화는 자 공복시에 일어나는 변화는 답번 5번입니다 공복시에 HSL 이렇게 약자로 된 호르몬 민감성 지질분의 효소 활성이 증가된다 쉽게 이기하면 뭡니까? 공복 시에 에너지원으로 고갈 다 되어버렸다. 포도당이고, 뭐, 뭐, 뭐, 다쓸것 써버렸다. 그럼 그때부터는 뭐가 지질 분해가 돼야 될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포 질로부터 미토콘드리아로 지방산이 이동할 때 필요한 물질이 뭐냐? 답은요, 1번입니다. ATP 필요하고, 엔자임 A 필요하고, 카니틴. 아까 카니틴 보셨죠? 카니틴 필요합니다. 그 다음, 4번. 세아르산이 탄소 18개, 포화지방산. 세아르산이 산화되어 에너지를 생성할 때 일어나는 과정으로 오른 것은. 자, 답은요. 4번, 스테아릴, 코에이의 형태로 가미틴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통과한다. 자, 이게 답이고요.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자, 답이 뭔지 하나하나 본인이 찾아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자, 우선, 세아드산, 방금 우리가 베타산화 일어나는 과정 봤기 때문에 한번 보자. 1번 9회 베타산화가 필요하다. 아니죠. 1 8단기 2하면 9는 나오는데 아세틸코에 있는 9분자 만들어지지만 은 베타산화는 그 9회 마이너스 1 해서 8회입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은 베타산화에 필요한 바이타민은 비오틴이다. 아니고 3번 베타산화로 생성된 총 에너지는 1 0 6 a t p 다 아니다. 120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아르산 100, 스테아르산 탄소 18개, 이중계가 없는 제로. ATP 계산해보니까 120이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리노레산, 리노레산 바로 계산돼 나와버리죠 그렇죠. 자. 좀 쉬었다가 합시다.